안녕하세요. 뉴질에서 머리에 의헤드레스 닉입니다. 이번 시간에 얘기할 주제는 바로 선생님, 제 머리가 왜 이렇게 항상 건조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일 텐데요. 심지어 지속적으로 살롱에서 트리트먼트를 받으시는 분들조차도 머리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실 수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닉쌤이 여러분의 모발이 부시시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발이 부시시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안해서 인데요 아마 두 가지는 들으시면 은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이두 가지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할만한 내용이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샴푸 홈 트리트먼트 또는 컨디셔너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였나요 하지만 살롱에서 손님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의외로 다할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샴푸 트리트먼트나 컨디셔너를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홈 트리트먼트 혹은 컨디셔너가 왜 중요한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만약 트리트먼트나 컨디셔너를 하지 않고 샴푸만 하고 말리게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발은 말랐을 때 정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는데요 우리의 모발은 큐티클로 덮여 있는 거 모두 아시죠? 이 큐티클은 물고기 비늘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큐티클 표면에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띠게 되면 큐티클과 큐티클 사이가 모두 플러스가 전기를 띠기 때문에 큐티클끼리 서로 밀어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모발이 부스스해지거나 엉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마디로 모발이 전체적으로 붕 뜨게 되는 거죠 게다가 모발과 모발 사이도 멀어지게 함으로 전반적으로 부시시하고 건조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홈 트리트먼트나 컨디셔너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통 트리트먼트나 컨디셔너에는 양이온 계면활성제라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우리의 모발은 젖었을 때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마이너스인 모발에 흡착이 되면서 머리를 헹구고 나왔을 때 모발이 비이온성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 성질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모발을 말렸을 때 비이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모발의 부스함이나 거친 느낌들이 많이 사라지고 정돈이 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 중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샴푸 후 모발이 플러스인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 대기 중의 먼지가 음이온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인 상태의 모발에 음이온의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흡착이 되겠죠. 그래서 모발이 더러워지고 부시시해지고 끈적이고 그럴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손상도가 좀 있으신 분들은 컨디셔너보다는 트리트먼트 계열을 린스처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트리트먼트와 린스의 차이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나 컨디셔너는 두피에 바르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부시시해질 수밖에 없는 바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헤어 에센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샴푸에 하지 않으시고 하길 꺼려 하시는 것이 헤어 에센스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머리가 기름지는 것이 싫어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헤어 에센스가 의외로 기름진 느낌을 많이 주진 않아요 물론 일부 천연 헤어, 에센스들은 헤어 에센스 애들은 제외하고요 헤어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주 성분이 바로 실리콘 오일인데요 이 실리콘 오일들은 대부분이 휘발성이라서 처음 발랐을 때만 번들어 느낌이 있고 그 후에는 휘발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남게 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진다는 얘기죠 참고로 이 실리콘 오일들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화장품의 메인 원료이기도 합니다 모발에 헤어 에센스, 오일을 발라주시게 되면은 모발에 얇은 코팅막이 생겨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또한 그 코팅으로 인해서 정전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서 모발이 차분해지고 매끈해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에센스 바르는 팁을 드리자면은 모발이 젖었을 때 바르시는 것이 발림성도 좋고 골고루 발라지기 때문에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발이 부시시해진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브러싱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머리를 빗는 것 의외로 이 머리를 빗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고 나서나 평상시에도 모발을 빗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열심히 트리트먼트 하시고 오일 바르시고 머리까지 싹말려주신데도 불구하고 모발을 빗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머리를 감고 나서 에센스까지 바르시고 나서나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침에 브러쉬로 머리를 빗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벌려진 큐티클도 정리가 되고 모발이 더 차분해지는 시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 종류의 브러쉬 중에서 뭘 사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플라스틱으로 된 저렴한 쿠션 브러쉬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모발을 빗었을 때 정전기가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플라스틱 브러쉬를 제외한 돈모 브러쉬나 나무 브러쉬를 쓰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돈모 브러쉬를 더 추천해 드려요 큐티클의 정돈, 윤기감, 모발이 정돈감을 봤을 때 돈모 브러쉬가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샴푸 후에 모발이 젖어 있을 때에는 탱글 브러쉬나 도끼 브러쉬 같은 걸로 가볍게 풀어주면서 브러쉬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머리를 빗을 때 너무 강한 힘으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발이 텐션이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모발이 손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머리 감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아침에 브러쉬 한 번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두피에 있는 유분감을 모발 끝까지 골고루 발라주게 되어서 모발에 윤기감도 주고 그리고 큐티클을 정돈해 주기 때문에 좀더 모발이 차분해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아무래도 고데기가 최고긴 하지만 바쁜 아침 투자시간 대비 최고로는 브러싱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발이 부스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에 말한 세가지만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의 모발을 건강하고 윤기 있고 차분하게 잘 관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모바일 관리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에서 다 답변을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